안녕하세요. 홍팝입니다. 오랜만이죠? 어, 오늘은 영국 과자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여기는 제가 자주 가는 스윗샵이고 음, 아주 옛날식 사탕들, 젤리들 이런 거 파는 곳이에요. 알록달록하니 예쁘죠? 그리고 테스코에 가서 또 어, 영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과자들 위주로 많이 질렀습니다. 그러면 저의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? 오늘은 혼자 찍는 영상이 아니고 특별히 게스트를 모실 건데요. 영국에 영어를 배우러 온 특히 영국 요크의 영어를 배우러 왔다는 김이라는제 <웃음> 새로운 친구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안녕! 안녕! So how's your learning going on? Uh. It's good. <laughs> I've been here only for a month, so this day I just, I, oh, I can't hear the Yorkshire accent, mm. but it's Yorkshire accent. Sorry. So, today I'm going to try to eat Korean beans, but the first we're going to a o t o a 과자일 것 같아요. 바로, 아, 영국 크리스프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리스프스는 예. 한국에서는 감자칩이라고 하지, 아. 여기서 포테이토 칩스라고 하면은 음. 그 뚱뚱한 그 포테이토 칩, 그 프라이, 프렌치 프라이를 뜻해요. 근데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면 더 얇은 거고, 음. 보통 포테이토 칩스라고 하면 저 이렇게 두꺼운 영국 그 피싱 칩스와 같이 나오는 그 칩스를 뜻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먹어볼 건 칩스가 아니라 사실 크리스프스예요. <웃음> 크리스프스, 크리스프스, 크리스스 크리스프? 크리스프스야 크리스프스 와커스 브랜드가 제일 유명해. 유명해요 유명해 그래서 음... 어, 치즈 앤 오니언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솔텐앤 디메가 그피션앤 칩스 때문에 나온 맛인 것 같고 프라운 칵테일 어, 새우 맛이 과연 날지 궁금한 프라운 칵테일 세 가지 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치즈 앤 오니언 한국 과자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음. 나는 근데 한국에서 이런 맛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묘하게 응. 치즈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소니 가요 소니 가요 양국이 <웃음> 약간 조금 더 풍미가 있는 과자인데도 조금 풍미가 있는 느낌 아, 한국 음식이 훨씬 맛있는 게 많은데 딱한 가지 못 따라가는 게 치즈인 것 같아요 치즈 맛은 확실히 유럽 쪽이 훨씬 더 음. 꾸덕꾸덕한 <웃음> 치즈스러운 것 같아요 식초와 소금 맛, 어, 감자칩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냄새! 아, 나 근데 이 냄새 진짜 좋아해요. 괜찮지 않아요? 그 신맛이라는 게 한국 과자에는 신맛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신과자 생각나는 거 있어. 난 개인적으로는 치즈앤 오니이더 좋아. 응, 음, 전 이거. 진짜? 음. 자, 다음에 우리가 먹어볼 거는 프라운 칵테일 그 샌드위치에 가끔 넣는 그 필링 중에서 음. 프라운 칵테일 맛이 있어. 음, 그게 경험해보지 못했어. 시큼한 아직. 마요네즈에 음, 음. 새우 조금만 새우들을 이렇게 버무려서 샌드위치 이렇게 껴 먹거든. <웃음> 궁금하네요. 나도 어, 이건 안 먹어본 것 같아. 같아. <웃음> 어 약간 그 꾸리 꾸리 꾸리 꾸리. 어, 꾸리 꾸리 타마산 치즈 냄새랑 약간 비슷한 냄새가 나네요. <웃음> <웃음> 샤워 샤워? 근데 신데 묘한 중독성 있는 신맛 음! 새우 맛은 근데 안 난다 솔직히 그냥 야 아주 끝에 미묘하게 있어 <웃음> 이게 끝에 오는 감칠맛이 되게 세서 계속 이렇게 손이 가는 맛이야 와커스 크리스가 이제 가장 영국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먹는 그 감자칩이라면 요즘에 최근에 또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음. 이런 야채로 만든 어, 칩들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. 들어간 야채는 당근, 비트루트, 파스닙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! 얘는 있지? 파스닙. 음! 밋밋해.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데? 고소해. Cute. 예쁘죠? 이런 보라색 칩. 몸에 좋은 <웃음> 거죠? 근데 뉴스에 따르면 건강에 그다지 좋지도 않다 아, 왜냐면 튀겼으니까 튀겼고 그리고 너무 짜서 아무튼 어르신들은 건강한 줄 알고 잘 먹습니다 그럼 계속 먹게 <웃음> 그 다음 거는요 몬스터 먼치라고 하는 되게 오래된 과자예요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했던 약간 그런 식품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괴물 그 발바닥 모양을 따서 만든 그 모양이 되게 귀엽거든요? 그래한번 따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느낀 건데, 영국 과자는 이렇게 음. 열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. 어, 포장이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맞다. <웃음> 아, 맞다. 잘생겼 이렇게 생겼어요. 아, 귀여워. <웃음> 너무 귀엽지. 귀여 <웃음>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으면, 뒤집어도 이제 괴물처럼 보인다고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짭조름해. 짭 이건 로스 비프 맛이래요. 그래서 소고기 그 구운 소고기 맛감추그 그레이비 소스를 부은 것 같은 옥수수에 그레이비 소스 맛이 강하네요. 우리나라도 꼬깔콘 이렇게 끼는 것처럼 내, 내 손은 이거. 두꺼워 <웃음> 안 들어가? 안 난, 난 들어가는데 이렇게. 안들어 다음에 먹어볼거는 영국 음식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죠 피쉬앤칩스를 과자로 만든 게 있어서 사봤어요 이렇게 생긴 피쉬앤칩스 스낵입니다 붕어빵처럼 이렇게 생선 모양이에요 음, 이거 약간 음 빌텐손해가 저거랑 맛이 비슷한 것 같아 역시 강하게 느껴지는 식초와 소금의 맛 우유 맛 나는 과자에 음... 소금이랑 식초 친 느낌인데 맛 없을 것 같죠? 근데 은근히 맛있어 이게 손이 가요, 계속 진짜로 <웃음> 먹으면서 마련한 게 아련한 아, <웃음> 나중에 못 먹겠다 싶은... 근데 진짜 손이 맞아. 계속 가요 분명히 많이야, 한국 많이야. 사람 입맛은 아니야 음, 근데 많이 하들좋아것 같은데? 많이야 진짜? 네. 진짜 맛있다 <웃음> 맛있어? 응. 근데 몸이 안 좋을 것 같아 응. 우리 우리 <웃음> 지금 먹는 거다바람식품들니까 <웃음> <웃음> 근데 맛있어 이거는 사실 영국 음식은 아니에요 유럽 어디, 어딘가에서 온 건데 음 너무 맛있어서 어, 영국 사람들도 오케이. 굉장히 많이 먹는 비스킷입니다 턱 비스킷이라고 하는 왜 이거... 턱인지는 모르겠어 턱 얘는 좀 뜯기 어렵다 어. 근데 <웃음> 봐봐 와 전문가의 생김 겉에는 약간 되게 익숙한 모양새인데 위에 소금 살짝 올라가 있고 완전 꾸덕꾸덕해 아, 예. 꾸덕꾸덕한 치즈 향이 강하네요 음. 아 이거는 와인안주 음. 치즈 냄새 별로 안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좋아할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강해 근데 나는 여기와서 그 관용도가 좀 넓어졌어 이제 블루치즈 조금 먹거든 음, 그래서 음. <웃음> 원래부터 사양이 입맛이 예. 좋나예아네 <웃음> <웃음> 한번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치즈가 생, 상당히 두꺼워. 이렇게 얇게 발라진 게 아니라 칼로 한번 청! 한국 썰은 정도의 두께로 음. 되어 있어서 만족감이 큰것 같아, 먹었을 때. 맨 처음에 사실 저는 이 치즈 냄새가 약간 강아지 사료 냄새. 이렇게 사료 냄새 나서. 아, 나. 그렇다, 그렇다. 이렇게 사료 냄새가 정말 비슷하다. <웃음> 응. 그래서 어이거나 <웃음> 이제 이거 못 먹을 것 같애 아... <웃음> <웃음> 아니아뇨 아니, 근데 막상 먹으니까 되게 풍미 있어요 <웃음> 어, 약간 고급스러운 맛 <웃음> 저도 <이제> 소리가요 소리가 거다가 치얼 킨더치킨... 치킨.. 치킨.. <웃음> 치, 치킨, <웃음> 치, 치킨 <웃음> 먹고 싶어서 ㅋ <웃음> <웃음> 처음 먹어봐서 뱉으질 <웃음> <배틀질> 못해 근데 <웃음> <웃음> 삼키지도 못해 으어! <이런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으어!